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슬기를 잡아서 라면을 끓여 먹을 텐데요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진짜 6월 달인데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물놀이 겸해서 다슬기 잡아서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1위. 일단 뭐 다슬기 굉장히 많네요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여기 어돌 위에도 있고 바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슬기를 잡으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.5cm 이하는 다 살려줘야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큰 CR만 우리가 잡아서 어, 먹어볼 거예요. 오 시원하다. 와 이거 봐요. 와얘 여름에 물놀이 하는 게 이게 제격이야. <웃음> 어, 물은 엄청 시원한데요, 여러분들? 물놀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, 이제. 1위. 아, 어디 보자. 아, 여기 좀큰 녀석이 있네요. 음. 1.5cm 정도 되고 보이네요, 요거는. 아, 하나 득템 아, 여기는 좀 무더기로 있는데. 작다, 작다. 이런 애들 풀어줘야 돼. <웃음> 큰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, 어, 여기 있다. 좀 크네, 큰 거. 카메라 때문에 내가 잘 앞에 안 보이는데, <웃음> 물고기도 돌아다니네. 오, 어, 이쪽 여기 있 발견, 건이 발견. 왕건이 발견, 여러분들 왕건 왕건이 발견했어요. 이거 이거 이건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여기 거템 여기 좀 찾아볼게요. 음, 잡았다. 음, 굵어, 굵어. 여기다 1.5cm. 여기도. 어, 이건 진짜 크다. 음, 여기 있네? 어, 뭐야. 다섯 개가 교미를 하고 있어요, 여러분들? 다슬기 교미 영상을 찍게 되다니 놀랍구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음, 미안해 납치 좀 할게 일이 다슬기도 잡았으니 이제 음, 라면에다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부터 아, 켜보도록 하죠 음. 오늘 라면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라면은 할물 짬뽕입니다 끈들기부터 넣어야겠죠 건더기 넣고 자 이제 다슬기 넣겠습니다 다슬기 투하 어... 다슬기 향이 나나 안 나나? 그것부터 일단? 와 다슬기 향이 나네 아, 이제 다슬기를 이렇게 꼭 찝으셔서요 싹 돌려요 돌리면 오, 이렇게 나와요 짜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탁 드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슬기 라면을 먹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한번 꼭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!